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여기 크로스에서 나온, 파, 크로스에 나온, 크로스 회사에서 나온 칼라이스 만년 마년, 칼라이스 만년필인데요 네, 상당히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네, 칼라이스 만년필의 기본적인 스펙을 설명하자면, 일단, 매트 블랙 재질의 알루미늄 재질의 바디고요 그리고 여기, 립은 이유륨 립입니다. 역시. 버그평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일단, 어, 산지는 거의 한한 한 달이 다 돼가요. 지금 그래서 한번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무게부터 재봐야겠죠. 무게는 28g 정도로 역시 역시 어, 재질이 재질이다 보니까 네 28g 정도로 꽤 무거운 편에 속해요. 네 일단 립립 립 자체에는 여기 크로스 카메라야 좀만 잡아주려 네, 립 자체에는 예, 크로스라고 일류둔 립이라고 지금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1900... USA 1 8 4 6년이는각인까지 각인, 똑바로 적혀져 세세하게 적혀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립은 상당히 구부러져 있는 형태로서, 립은 살짝 구부러져 있는 형태로서 역시 실사용이 아닌, 필기용이 아닌, 사인용으로 만들어졌다는 걸알수 있고요. 피드는 피드는 역시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어, 역시 속을 보면 안에 상당히 두꺼운 두껍게 제작된 걸알수 있고요, 튼튼하게 제작된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몇몇번 떠트려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컨버터는 컨버터는 크로스 전용 컨버터를 사용해야 되고요. 역시 유니버설 유니버설 컨버터를 사용하면 안 되는 안 되는 제품이에요. 어, 일단 여기 바디 자체에는 역시 매트한 재질로서 상당히 그립하기 그립감이 좋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이끝 부분에도 역시 알루미늄 재질로 한한번더 떼어져 있고요. 그 외에 필기감 자체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필기감 솔직히 저는 이건 실사용을 샀기 때문에 한번 필기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음... 필기감 자체는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실사용을 사용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상당히 사용감이 좋고요. 뭐그 외에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네 매트한 재질에다가 네 그립감이 좋고 네 <웃음> 다만 여러가지 단점을 살펴보자면 단점으로는 휴대, 휴대성이 휴대 살짝 떨어져요. 휴대성이 왜 떨어지냐면은 여기에 클립이 상당히 조금 뻑뻑해요. 네 다른, 다른 클립에 비해서 상당히 뻑 해요. 많이 뻑뻑해요 네, 그래서 어디 포켓에 넣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 물론 제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물론 어... 전체적인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시간대로 고가능시시고요네 <웃음> 안에는 동물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보실 수 있고요 안에 여기 안에 잉크가 튀어도 여기 동쪽으로는 동 여기 여기 항동 쪽에는 닿지 않도록 안에 역시 실리콘 재질로 한번 덮여져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네 이만 여기까지 크로스 크로스 만년필의 리뷰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웃음> 파마니의 파병이었고요. 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